안녕안녕안녕하세요 음, 근데 날개짓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같아 크게 날개짓 하는 거는 의외로 많지 않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날개짓 대신에 저 모아가지고 이렇게 쓸어내리는 식의 동작들 이게 좀 작은 날개짓 느낌인 것 같은데 요렇게 좀 소심한 날개짓을 하는 건좀 닦아내듯이 소심하게 날개짓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건 또왜 그런가 한번 또 생각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봐봐 이거 논문거리라니까요 <웃음> 교수님 모시고 가야될것 같은데 교수님!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날개짓을 하는 거는 아마 좀더 처절한 날개짓을 표현하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하고 예측해 봅니다 그냥 단순히 팔을 써서 하는 날개짓? 이런 날개짓은 세살 먹은 아이부터 팔0살 먹은 할아버지까지 아, 날개짓을 하는구나 그냥 다알수 있는 날개짓이에요 온 몸통을 쓰면서 처절하게 날개짓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지? 그럼 요게 이번 컨셉이랑 관련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BTS가 날아오르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하루아침에 땅 하고 날아오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날개짓을 멈출 수 없어 올라왔고 그만큼 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됐고 원래 지키는 게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진짜 날개짓을 열심히 도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있고 지금 올라온 만큼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까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날개짓을 더 처절하게, 더처절하게 하는 거겠지. 만약에 몇년 전에 BTS가 이 노래를 했었으면 그냥 팔 동작, 그냥 팔 날개짓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할 때는 이런 날개짓을 한게 오히려 더 처절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안간힘을 쓰는 거야. 지금 지민이 하고 있는 동작도 봐봐. 크게 크게 크게 그냥 이뻐보이는 날개짓이 아니잖아요 진짜 날아오르기 위해서 처절하게 날개짓을 해왔고 지금은 더 처절한 날개짓을 하고 있는 더 안간힘을 쓰면서 날개짓을 하고 있다 보여주는게 아닐까 사실 이 동작은 잘 모르겠어요 앉아서 굳이 이 동작을 넣었써야 되나? 너무 힘들거든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한 동작이에요 일단 앉나서 팔로 몸 무게를 지탱하면서 공덩이를 들고 한쪽 발을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배의 힘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꽤 에너지 소모가 많은 동작이거든요 둘러싸여서 이렇게 쫑쫑쫑 계속 밀어내고 안으로 오고 밀어내고 안으로 오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냈다 갖고 오고 보냈다 갖고 오고 그런 동작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앉았을 때 어떤 식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안무를 한것 같은데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면 사실 멋있긴 멋있어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정지 화면으로 보면 되게 멋있는데 춤출 때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동작이라서 고좀 힘들 것 같아요 <웃음> 다른 동작으로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멋있긴 해짚고 아, 일어나는 것도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